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라이더를 위한 스포츠시설인 라이딩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안성맞춤형의 숙박시설과 정비시설 그리고 캠핑사이트 등이 갖춰진 것인데요 중소규모의 대회나 각종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규모라서 개인적인 자전거 여행뿐 아니라 각종 기업체나 동호회에서 단체행사를 계획한다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죠 위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대회인 설악그란폰도가 펼쳐지는 강원도 인재군 상남면에 위치합니다. 건물은 2층 구조인데요.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안내데스크와 카페가 있습니다. 라이딩센터 주변에 작은 번화가가 있긴 하지만 벗어나지 않고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단체 샤워장이 있는데요. 꽤 널찍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숙박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헬스장 부럽지 않는 운동기구가 거의 다 갖춰진 모습인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장기간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겠네요. 정비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단체 라이더에게 정비와 세척을 위한 꼭 필요한 공간일 듯 싶네요. 정비실은 단체 이용자를 위한 대여 개념이기 때문에 미케닉이 상주하지 않는다는군요. 그 옆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주로 지역 농산물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펼쳐질 각 행사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저 매대에 올라가는 품목이 자전거 관련 용품이나 식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모두 객실입니다. 16개의 객실로 이루어지고 2인실 또는 4인실로 구성됩니다. 2인실에는 좁은 편이지만 싱글 침대가 2개 있고요 4인실은 온돌방 또는 도미토리 침대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좋은 편입니다 각 객실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층에는 객실 외에도 세탁실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동전을 넣고 이용하는 코인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땀에 찌든 옷을 방치할 필요가 없겠군요. 숙박료는 1인당 6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를 모두 포함한 건데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편인 것 같네요 앞서 언급한 캠핑 사이트는 야외에 있습니다 넓지 않지만 데크가 있어서 텐트 치기 수월합니다 바로 옆에는 대형 야외 무대가 있고요 맞은편 넓은 광장은 레이싱 서킷이나 이벤트 장소로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 인제 라이딩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악 그란폰도 대회에 참가하거나 백두대강 코스로 라이딩 또는 라이딩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여행이나 조용한 캠핑을 계획하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랑